오! 둘, 셋! 오! 나 그거 먹고 싶었는데 보쌈! 진짜 먹고 싶었어! 결국 저희 가족은 가위바위보를 했고 족발이 나온 남편이 이겨서 족발을 먹었네요. 족발 후기는 곧 올려드릴게요.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